리디아고 선수의 연습 스윙 모습인데요 인상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헤드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여러 번 확인한 뒤에 본샷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쿠시아. 리디아고 선수의 우승 소식입니다. 오크밸리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리디아고 선수가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4라운드 내내 드라이버, 아이언, 퍼팅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최진 선수와 김효주 선수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승자 리디아고의 스코어표를 보면요. 1, 2라운드에서는 68타, 3라운드에서는 66타, 그리고 최종 라운드에 65타로 몰아쳤습니다. 10대부터 천재 골프소녀로 이름을 날렸던 리디아고 선수는 2014년 3승을 거두면서 최연소 LPGA 신인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하면서 올해 2승 통산 18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다승을 기록한 리디아고 선수지만요, 정작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우승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2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리디아고 선수인데요, 현대가의 예비신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국에서 열린 LPGA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리디아고 선수는 사뭇 고무되어 있는데요. 국적은 뉴질랜드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대회 가족 앞에서 우승을 할수 있어서 특별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은 듯이 보였는데요. 2019년 시즌에는 최악의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탑10에 진입하지도 못했고요. 예선 통과도 어렵사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우 올림픽에서의 대활약 이후에 리디아고 선수는 무기력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골퍼들이 많이 찾는 심리코칭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멘탈 재정립과 또 심리코칭을 병행하면서 다시 멘탈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코칭 전문가가 봤을 때는 리디아고 선수가 번아웃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무기력 상태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연습을 지켰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 훈련에 못지않게 멘탈 강화와 자기관리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12월 30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리디아고 선수인데요. 널리 알려진 대로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욱 활약이 빛나게 될 리디아고 선수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